들깨삼계떡 <웃음>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오늘 초복이라서 들깨삼계떡을 오랜만에 한번 해 먹으려고 준비했어요 이제 같이고 물만 끼얹어줄거야 돌 나오지 돌 음. 응. 한번 더 이칠까? 없어. 이게 이게 삼계딱, 이 마트에서 이게 삼계딱이라고 파는데 그냥 삼계딱 집 것보다는 커. 날가지를 자르고 기름 띄고 꼴랑지 잘라. 이번에는 삼계딱을 배를 갈릴 거야. 얘다 이대로 넣으면은 쌀이 잘안 익더라고. 이런 데가 두꺼워가지고 잘안 익어. 그래서 배를 갈라가지고. 녹두에요, 녹두. 녹두하고 쌀하고 섞어가지고. 찹쌀이야. 마늘. 여기를 요지로. 배를 안 따면 좋은데 쌀이 안 익으니까 이렇게 딴거야. 여러분들, 물이 들어가가지고 쌀이 잘 익어. 이거는, 이거는 배안 따고 해보자. 응. 여기 군역을 여기 넣는데 쌀이 잘안 익으니까 좀 칼집을 옆구리다가 물 들어가게. 그래야 쌀 익어. 그래서 대치도 넣고. 인삼 내가 봄에 말린건데 이거 많이 넣는거야 올게 수입하고 이거는 감초 이건 여기다가 넣어야지 이게 섞어지면은 못 찾아 마늘 남은거 그냥 넣고 갈아올게 이거 불이 안 붙는데. 응? 이거 고장 났어. 아직도 안 들어오네? 해 된다. 어, 이번엔 되네. 뭐, 뭐 되지? 전부는 안 되던데. 뭐가 들어갔나 봐. 아니야, 그저께도 내 하니까 안 됐어. 이렇게 끓잖아. 끓으면 이제 좀 중불로 줄여줘야 돼. 계속 센불을 하면은 국물이 너무 쪄르니까 중불로. 짠. 와. 다된 건가? 응. 음. 고소해. 다 터져버렸네. 응. 음. 대추가 이렇게 뚝뚝 파졌잖아. 음, 다된 거야. 어, 들깨향. 응? 들깨향이 확 오네. <웃음> 색깔을꼭좀 쏙쏙 들어가지? 응. 음. 쏙쏙 들어가잖아. 조금만 아니, 먹으면 되네? 응, 어, 어, 좀 먹어보고. 와. 와, 인삼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쌉스름 하면서, 음. 어? 이게, 단맛이 나네. 단맛이? 응. 음. 단맛이 나. 지금 대추도 많이 들어갔잖아, 사먹는 것보다. 와, 여기 이렇게 많이 꿀렸어. 이렇게, 이렇게 끓여가지고. 이제 불을 끄고, 꺼내보겠어요. 이런 갖고 둘이 먹어야 돼. 둘 어. 응, 둘이. 두사람이한 마리. 응, 두 사람이 한 마리. <웃음> 이거는 배 딸린 거. 응, 이거는 배안 자른 거. 응. 들고 가. 응. 저 국물 안 부을 거죠. 국물 국물 따로. 따로. 응. 오 너무 맛있어. 너무 그렇게 크다. 어. 국물이 맛, 국물이 진짜. 응? 어? 그렇게 너무 커. 인당 하나씩 따르, 덜 덜게. 이거 덜어갖고 여기다 말아서 먹어. 어. 이거도 소가덜 아, 쌀이 덜 익었네. 덜 익었다고? 응. 음. 이거 배야 이건 더안 익었겠다. 더 이거, 끓여야 되나 봐. 이거 쪄서 해야 되는데. 쪄서 배때기다 넣어야 되는데. 안 이거 음. 먹고 소에쌀안 익었으면 쫌더 볼고 금방 끓이면 이거. 뭐야? 내가 밥을 해서 넣는데 오늘 그냥 넣었어. 음. 아 이게 인삼 맛이 싹 나면서 음. 단 맛이 나. 안 되고 햄시래. 음잘 됐네. 응잘 됐어. 음 맛있어 고소해. 음. 음. 와 맛있다. 음나 <웃음> 그냥 사겹살보다더 맛있어. 고개가 왜 훨씬 더 부드러운 거 같네?